중학교 3학년을 다니던 4월의 일이다. 우리 학교는 남한산성으로 소풍을 갔다. 1년 전, 4.19라는 역사의 큰 격동기를 겪은 우리는 무척 성장해 있었다. 당시 남한산성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시골이었다. 길도 구불구불하고 험했다. 흙먼지를 다 뒤집었으면서도 소풍 가는 길은 마냥 즐겁고 신이 났다. 남한산성은 1637년 청나라와 항전하던 인조가 정태종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한 삼전도의 구륙이 벌어진 치욕의 장소였지만 중학생인 우리 눈에는 서울 시내가 마치 지도처럼 훤히 내려다보여 신기하기만 했다. 마침 그날 서울 뒤 여고 1학년 누나들도 소풍을 왔다. 노래보다 조숙했던 나는 누나들이 노는 모습이 즐거워 보여 구경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내 어깨를 툭 치더니 저 누나들 우리보다 1년 선배야. 니네 짝은 국민학교에 가야 찾을 수 있을걸? 그 순간 갑자기 남쪽 지방에 사는 나와 같은 나이의 단발머리 소녀가 마치 꿈처럼 눈에 보였다. 정말 상큼하게 생긴 여학생이었다. 저 여학생이 혹시 미래인했죠? 13년 뒤 아내와 만나 중학교 사진을 비교해보니 그날 남한산성에서 염사로 봤던 그 소녀가 틀림없었다 염사현상은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서울 시내에 군인들이 뛰어다녔다 그중 장군으로 보이는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진해에 있는 우리 집을 찾아왔던 아버님과 인연이 있던 사람이 분명했다. 한달 뒤에 벌어질 5.16 군사정변을 미리 본 것이다. 앞으로 내가 다닐 고등학교도 보였다. 내가 다니던 D중학교의 학생들은 금융인 배출로 유명한 D고등학교를 무시험으로 입학할 수 있었다. 그런데 미래의 나는 D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았다. 아, 이 학교와의 인연은 중학교로 끝이구나. 목욕탕 때밀이 생활도 보였다. 그리고 더먼 미래인 69세의 내 명이 끝나는 시간까지 알게 되었다. 지금 돌아보니 남한산성에서 염사현상으로 목격했던 나의 미래가 모두 맞았다. 단 하나, 69세의 명이 다하는 순간만큼은 모든 힘을 다해 연장시키고 있다. 일찍이 나뭇가지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초라한 낙엽보다는 무심히 떨어지는 낙엽이 되어야 한다고 법문을 한 적이 있다. 그런 낙엽이 되길 바랐는데 지금의 나는 살려고 발버둥치는 초라한 낙엽이 되고 말았다. 병원 생활을 싫어하는 나이지만 이번에는 병원의 자청에서 들어왔다. 뇌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고 하자 담당 의사는 검사도 없이 어떻게 알았냐며 매우 놀라워했다 걷는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다 어머니는 내게 돌때나 걷는 아기가 8개월 만에 걸어서 놀랐단다 너는 운동신경이 참 좋았지 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지금은 다시 8개월 아기로 돌아간 기분이다 이런 노력 끝에 다음 생에 만날 인연들을 미리 당겨서 만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내 곁을 지켜준 분들도 고맙지만 다음 생에 만날 여분의 인연을 미리 만나게 되어 참 행복하다. 그분들은 늘내 병실을 찾아와 다정한 위로와 세상 사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고 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날 남한산성에서 목격한 염사현상은 나의 69세가 끝이 아니었다. 감히 말하고 싶지 않은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었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한국은 극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계기로 세계 강대국 반열로 올라선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으면 나쁜 소식도 있는 법, 머지않아 한국의 이념의 광풍이 불어닥칠 수도 있다. 이 광풍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한다.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한 법도 취할 바가 없다면 한 법도 버릴 바가 없는 것이다. 극단은 가장 큰 편견이다. 얼마 전 경찰에 쓴소리를 하는 칼럼을 올렸다가 아버지께 큰꾸지람을 들었다. 내가 일선 경찰의 눈물을 아느냐. 6.25 때 계급도 없이 목숨을 던진 이름 모를 경찰들의 희생을 아느냐. 나는 경찰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경찰에게 쓴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의 속이 상해 눈물도 났지만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기에 조용히 칼럼을 내리기로 하였다. 병상에 누워 문득 조라하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낙엽보다 빨리 떨어지는 낙엽같은 인생을 살자고 했던 나의 법문이 생각나 조용히 웃는다. 비록 조라한 낙엽일지라도 조라하다 생각하지 않고 휠체어를 타더라도 이번 생에 만난 다음 생의 인연들과 함께 재미있게 여행을 다니면서 살고 싶다. 얼굴도 몸도 마음도 걸음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기를 바란다.